이거, 선짓국 끓일 거예요. 우거죽도따듬만 놓을게요. 겨울에, 가을에 이거 삶아서 냉동실 올려놨던 거 지금 녹여가지고 따듬고 있는 중이에요. 이거는 껍질을 다 벗겨줘야지 부드러워. 먹을 때. 껍질 이렇게 나, 많이 나왔어요. 이게 질겨가지고 씹으면 입바에 끼고 그래. 근데 살이버섯한 팩. 이거지는요 너무, 이게 이거 곱게 썰지 말고 거칠거칠하게 좀 썰어야 돼, 이렇게. 된장 좀 넣고 마늘 넣고 생강도 넣고 넣고 넣고 조물조물 해서 묻혀 놨다가 이거를 그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있는데요. 그래도 음, 좀 어, 저기 하니까 집에서 소금 좀 넣고 깨끗이 한번 덜쳐 줘야 돼. 소금 좀 넣고 밀가루 청주로 좀 이렇게 담가 놨다가 약간 이렇게 좀 해놨다가요. 핫버도 문질러 가지고. 요거 돼서 좀 냄새가 좀 나. 아 냄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냄새 <웃음> 파력, 뭐 냄새가 항상 조 나는데 거기서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막 올라온 허거는. 거기서 깨끗하게 해줬어. <웃음> 요새는 요새는 겁나 손질 깨끗하게 잘 해서 나와. 그런가? <웃음> 응. 다른 냄새인가? 여거 냄새야 그어술 냄새인가? <웃음> 술 냄새하고 짬뽕 됐지 걸레네 걸레. 걸레야. 마대네 마대 마대. 천엽이 맛있는데 맛있지 그냥 이거 부드러운 거는 네. 부드러운 게 깨끗이 자꾸 날걸로 그냥 찍어 먹잖아 요 기름 소금 조금 내가 조금 사왔어 아까 좀 드릴라고 이 정도만 주물해서 이제 해칠게요 곱창이 그 곱창이 좀 있으면 좋은데 곱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서이게 내장만 이렇게, 이렇게 사왔어요 곱창도 넣으면 좋아요 육수 이거 어, 멸치 다시마 아, 디포리, 새우 이렇게 넣어서 내가 끓였어요. 이게 쌀뜨물에다가 쌀뜨물에다가 열을 안 두고 끓였어요. 네, 청주를요, 쪽한컵 부어줄게요. 이 오래 끓이면 더 부드러워요.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. 선지코. 질기 질기 타고. 응, 얇게 썰어야 돼, 질기니까. 이게 선지예요 엄청 빨가지요? 이게 피가, 소피가 이렇게, 응? 어? 엉켰어, 엉켰어. 이대로 너무 핏물이 국물이 나오니까, 이 겉에를, 구, 핏물 못 나오게 뜨거운 물에 튀기는 거예요. 냄새도 제거해줄 거. 음. 이제 소금 조금만 넣어주고요. 청주도 조금만 넣어주고. 물 끓으네요. 뜨거운 물로 코팅하는 거예요. 아, 피, 핏물 못 나오게. <웃음> 겉에를. 익혀버리는 거야, 지금. 뒤집어야지. 시커해진다 그지? 빨간, 빨간 게시커매지잖아요김 음. 때문에 안 보여. 시커매졌지 까매졌잖아. 까매졌네. 음. 이거 물이 끓으니까요. 이제 넣게 이거는 안 끓을, 때 넣, 안 끓을 때 넣어도 괜찮아요, 이거는. 이거 우거지. 이게 선지. 가만히 넣고 끓여야 되니까 이거 건들면 안 돼. 다 익을 때까지 내가 가만히 넣고 끓여야 돼. 뚜껑 덮어서 이렇게 끓여야 돼. 우와. 다가 죽어지는? 뭐가 부 끌었다가 죽어지는? 선지, 선지. 아니 또 속에는 덜일없서 조금. 홍나물을 먼저 넣어야 돼. 버섯도 넣고.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 한 뿌리. 이 대파는 엄청 커요 이렇게요. 엄청 크더라고. 이렇게 다 넣을 거예요. 파, 파꽃, 홍고추, 청고추 한 뿌리 넣. 싱거운 말은 이제 이제 국간장. 좀 넣고 소금으로 간하면 돼요. 소금으로 소금 넣고 소금도 조금만 넣어주고 마늘, 생강도 조금 더 넣어주고 후춧가루 네, 이러면 다 됐어요. 네, 간만 맞으면 먹어. 선제는 이제 이렇게 다 익으면 다 익으면 이제 이렇게. 조, 이게 조각을 내줘야지 이렇게 아직도 속에는 조금 덜 익었네요 이럴 때는 조각을 이렇게 내줘야 돼 이제 다 익었어요 선지도 다 익고 여기 이제 마지막 후추 후추를 조금 뿌려줄게요 후추 좀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들깨가루인데 들깨가루인데 그릇에다 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고 조금 선지국을요 맛있게 끓였어요. 시원하니 맛있어요. 오늘도 감사하고요. 사랑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부탁할게요.